쿼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 쿼리 디자인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판매 테이블과 소속 지점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표시해 주시고 창을 닫겠습니다. 쿼리에서 사용할 필드를 더블 클릭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우선 크기를 키워줘서 필드명이 다 보이게 해주시고 소속 지점 코드가 판매 테이블과 소속 지점 테이블 양쪽에 있는데 어느 걸 더블 클릭해도 결과는 같기 때문에 저는 왼쪽에 있는 소속 지점 코드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소속 지점 코드를 더블 클릭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지점명, 판매 수량 평균이 없기 때문에 일단 판매 수량만 넣어주겠습니다. 전속 연도도 없지만 창립일을 쓰기 때문에 창립일을 더블클릭 해주겠습니다. 판매 수량의 평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약을 해주겠습니다. 상단에 요약을 클릭해주시면 요약이 추가되면서 묶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자료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기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방배점이 중복해서 나오고 소속 지정 코드도 중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창립일도 중복해서 나오죠. 유일하게 중복되지 않는 게 판매 수량은 중복되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디자인 보기로 돌아와서 판매 수량에 묶는 방법을 평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판매 수량이 평균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데이터 시트북에 가보시면 평균의 값이 바뀌고 자료에 중복된 내용이 사라진 걸볼수 있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로 돌아와서 정렬을 내림차순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상위 5개의 값만 표시하기 위해서 상단에 반환해 보시면 모두라고 있는데 5로 바꿔주시면 상위 5개의 값만 표시됩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를 클릭하시면 다섯 개의 값으로 줄어든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시면 판매 수량의 평균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판매 수량 평균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디자인 보기에서 판매 수량 앞쪽에 판매 수량 평균이라고 적고 콜론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해주시면 판매수량 평균으로 바뀌게 됩니다. 너비가 좁아서 샵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경계를 조금 더 키워주겠습니다. 디자인 보기를 해주시고 창립일도 이름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전속년도 콜론을 해주시고 창립일을 그대로 표시하지 않고 함수를 쓰겠습니다. 먼저, 칸의 너비를 조금 키워주시고, 날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트, 디퍼런트를 쓰겠습니다. 가로를 열어주시고, 쌍 따옴표, y를 4개 적어서, 연도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이제, 창립일과 콤마, 오늘의 날짜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짜는 데이트기 때문에 데이트 가로 열고 닫고 데이트 디퍼런트의 가로를 닫아 주겠습니다 엔터를 쳐 주시면 창립일이 필드 명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대가로가 앞뒤로 생성이 됩니다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를 클릭하시면 연도의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저장을 위해서 창을 닫고 예를 해주겠습니다. 쿼리 이름은 평균 쿼리로 해주겠습니다. 확인 쿼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를 누르시고 쿼리 디자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제품과 판매 테이블을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블클릭을 해주시고 창을 닫겠습니다. 창의 크기를 키워서 내용이 다 보이게 하겠습니다. 결과 필드에는 제품명, 판매단가, 판매수량의 합계, 판매금액의 총계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제품명을 더블클릭해 주시고 판매단가를 더블클릭하겠습니다. 판매수량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는데 판매수량을 일단 더블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판매금액 총계라고는 없죠. 근데 저희들은 써야 되니까 이름을 직접 적어주겠습니다. 판매금액총계를 적어주시고 콜론을 적어주시면 필드명이 판매금액총계가 됩니다. 수식은 칸을 조금 키워주시고 판매단가 곱하기 판매수량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판매단가 곱하기 판매수량이 판매금액총계로 표현이 됩니다.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를 클릭하시면 모든 값이 나오는데 중복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약을 통해서 판매수량의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요약이 있죠. 클릭해주시고 묶는 방법에서 합계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해주시면 중값이 판매수량의 판매 수량의 합계는 중복값이 안나왔는데 판매 단가와 제품명은 중복값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디자인 보기에서 묶는 방법을 여기도 총계니까 합계죠. 여기도 합계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 해주시면 중복값 없이 모든 값이 유일한 값이 됐습니다. 디자인 보기에서 조건에 제품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근데 쌍따옴표로 적으면 조건이 되고 대괄호로 적으면 매개 변수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쌍따옴표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대괄호로 묶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데이터 시트 보게 하시면 제품명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1를 입력해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T에 관한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창을 닫아주겠습니다. 예를 해주시고 제품별 판매 현황을 커리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제품 테이블과 판매 테이블 두개가 있습니다. 근데 판매 테이블에 없는 제품은 판매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그걸 찾아내는 쿼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 창은 닫아주시고 상단의 만들기 탭에서 쿼리 마법사를 클릭하겠습니다. 불일치 검색 퀄리 마법사를 선택하겠습니다. 확인 테이블에서 제품 테이블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다음 테이블에서 판매 테이블을 찾아서 선택해 주겠습니다. 다음 제품 테이블과 판매 테이블에 제품 코드가 각각 있기 때문에 제품 코드로 값을 비교합니다. 다음 모두 사용할 거기 때문에 단추를 클릭해서 모두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단추를 클릭하시고 쿼리 이름을 판매 안된 제품으로 하겠습니다. 디자인 수정을 클릭해주시고 마침을 하겠습니다. 판매 단가의 조건에서 크거나 같다 3만원을 적어주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단에 실행을 클릭하겠습니다. 판매 단가가 3만원 이상인 자료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판매 테이블을 열어서 SBD50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살표를 클릭하시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가능합니다. 오름차순 정렬을 해서 SBD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YBC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YBC도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끝났기 때문에 창을 닫고 저장을 해 주겠습니다. 판매 테이블은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니요를 하겠습니다. 쿼리도 닫아 주시고 저장하기 위해서 예를 하겠습니다. 이제 판매 안된 제품을 문제에서 불일치 쿼리로 만들려고 하는 조건이 없었으니까 그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판매랑 제품이 있는데 제 판매 안된 제품을 적으려면 모든 제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품 테이블은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 테이블에는 없는 내용이 있죠 제품 테이블에 있지만 여기에는 없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에는 빠진 내용을 기록하고 싶을 때는 left out 조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 앞에서는 쿼리 마법사로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를 썼는데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 대신 쿼리 디자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품 테이블과 판매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창을 닫겠습니다. 모든 내용이 보이게 크기를 조절해주시고 제품 코드와 제품 코드가 조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인된 선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조인 속성이 나오는데 제품에서는 모든 내네 코드를 포함하고 판매 테이블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한 레코드만 포함하는 게 레프트 아우터 조인입니다. 그래서 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확인을 눌러 주시면 제품의 모든 내용이 표시되고 판매에 빠진 건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제 표시해야 되는 내용이 제품 코드죠. 제품 코드를 더블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 제품명. 그 다음 생산 원가, 그 다음 판매 단가를 넣어 주겠습니다.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을 찾아야 되는데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판매 테이블에 제품 코드가 없으면 판매가 안된 거죠. 그래서 판매 테이블에 제품 코드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조건란에 NULL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주시면 이즈널이라고 입력이 됩니다. 이즈널은 제품 코드가 없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판매단가가 3만원 이상인 것만 표시할 거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30000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눌러 보시면 3만원 이상이면서 판매 테이블에는 없는 제품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제품 테이블은 모든 제품 코드가 다 나오기 때문에 제품 테이블의 제품 코드는 사용해도 되지만 판매 테이블에서는 모든 제품 코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판매 테이블의 제품 코드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창을 닫아주겠습니다. 얘를 눌러주시고 쿼리 이름은 쿼리 1로 그냥 쓰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쿼리 1을 눌러도 똑같은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크로스 탭 쿼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 쿼리 마법사를 선택해 주시고 크로스 탭 쿼리 마법사를 선택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문제에서 판매 현황 쿼리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쿼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판매 현황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행머리 글을 어떤 필드로 쓸지 정해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맨 왼쪽에 제품명이 있기 때문에 제품명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열머리끌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강남점, 영동점, 신촌점에서 지점명이 나와있기 때문에 지점명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어떤 값을 계산할지 정해주시면 되는데 문제에 보시면 판매수량의 합계가 나와있습니다. 판매수량을 선택하시고 총계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쿼리 이름은 주요 지점 판매 현황으로 해주시고 마침을 하겠습니다.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상이 없다면 창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하겠습니다.